No. No, no, no, no. Do it. Do it. Come on, o i o l o I'm h e a o w a t t l o m e o Yep, l e m e p yep, yep, e p y e e p y e y e n yep, y e yep, yep, h e p yep, yep, yep, yep, yep, yep, yep, y y e p p p p p 꼼짝마. 어. 안 나도, 마도나마 응. 어. 네. <웃음> 나도, 나도, 나 e e 도 나도, 나도, 나도, 나도, 나도, k 도 u 도 나도, 도 한조, 대기조 <웃음> 네, 물론이죠 지금 한계를 후회하게 될 거야 슬라슬했어. 시계 돌아, 브나 오이봐. 이거 서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원한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겠죠. 인생은 고통이야. 어, 오태식이. 대 음. 뭐라고 새겨줄까? 으악! 선생님. 으악! a h uh, a h uh. Boom. Boom. Boom. Huh? i o s or a r y h o h i w h i m i a m k n i o a w m a h a h y s e p l f e a s e a h y o u h do i k n o w m y s e l f